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9의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29의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로또 용지 분석, 어, 목요일 날은 4수 중 또는 3수 중 1에서 2수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29회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었고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2월수와 어, 이웃으로 나눕니다. 이 그룹은요. 세개 어, 그룹으로 나누면 은요3중복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이번 2차에도 3중복이 없어요. 어, 2중복 기타만 있죠. 어, 2중복 먼저 살펴보시고요. 2중복에서 안보이면 기타에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지난 2차에 이 그룹이 어, 딸랑 보너스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별랑카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이 그룹에서 적어도 두개 이상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어, 일단 여기서 어, 두개 이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3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은3중보2중보 어, 기타 이렇습니다. 우선 기타 기타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기타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보, 없으면 3중보 이렇게 거꾸로 찾아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1세로라인과 234를 합치면 여기가 현재 3연멸 중인데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연멸 이내에서 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차에 여기가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1, 2, 3, 4 확인해 보시고 여기 안 보이시면 아, 일 세로 라인도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아, 여기서 물론 어, 두개두개 두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롯데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욱한 분석인데요. 어, 여기는 어, 이번에는 1 어, 구간하고요. 어, 여기. 29, 30, 31, 36, 37, 38, 43, 44, 45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아홉한 분석을 매차 지금 두 개씩 최근에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어, 계속 적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두 구간이 다 모두 출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 별랑카페 자료상으로는 이두개 그룹이 필출로 보여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특이, 어, 특이, 어, 뭐냐면, 특정 그룹인데요. 어, 지난해 차하고 저지난해 차, 2주 차 지금 여기가 전멸을 하고 있어요. 어, 나오 시기는 지나갔는데, 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 한몇주 동안, 그렇죠? 안 나오는 수들은 계속 안 나오고, 나오는 수들이, 어, 어, 계속 나오고 이렇습니다. 현재 이게 7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한 번밖에 없었는데, 신기록에 신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차에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편환카페는 이게 이제 신기록 중이기 때문에 출할, 출할,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고 생각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주 주차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와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이렇게 두개 그룹을, 어, 가져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어, 지난해 차에 안 나왔습니다. 두개 그룹. 저 지난해 차에는 세개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개 그룹이 출해서, 어, 현재 두개 그룹 남았습니다. 이게 현재 7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이두 그룹을 합쳤을 때 7연멸이라는 겁니다. 이두 그룹이 물론 이거 좌측 것도 7연멸, 우측 것도 7연멸인데 이두 그룹을 합쳐서 7연멸 중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3연멸 이내에서 나왔는데 지금 7연멸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건 나오시기가 벌써 지나간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번 이차에는꼭 나와주길 바라면서 올려드립니다 아, 우선 먼저 4가 중복되고 있네요 그래서 중복수 4를 먼저 살펴보시고 아, 없으면 나머지 아, 그 여섯 수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용 지분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 불주변수죠. 불주변수요. 불주변수는 출현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필터범위는 1에서 4, 가끔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어, 대개 이제 4개 이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번이 에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불주변수는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라서 어,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로또 용지 분석 화요일, 아, 화요일 방송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 클럽 어, 여기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어, 화면 아래에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